아프냐? 난안 아픈데, <놀람> 야래라래 <야>, 이거에 맞다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놀람> 아, <좋아, 좋아. 놀람> 응, 좀... 아, 내가 너무 힐을 잘해가지고 아무도 안죽는라 같은데? 아! 라 아, 너무 뻔하게 날아갔다 거기서 죽지 말고 좀 좋아, 나이스 한명 도와. 야 어디 있어? 우리 애들 어디 있어? 아얘 그냥 힐 주지 말고 죽일 걸. 하비. 나이스, 나이스 뭘? 나이스 두명 이천 원. 아, 나 죽여봐. 아, 나 죽여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가 아, 었 아, 아, 아, 잠 아, 만 아, 생 아, 잠 아, 만 아, 야! 아, 초 아, 나 아, 스 아, 아, 아, 아, 아, 나 아, 이 아, 야 아, 거 아, 아, 아, 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예. 예. 다 죽은 줄 알고 신나서 어, 나이스. 나이고신나서스나이지 나이스. 나이스.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0나이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아 너무하네. 딸내의 의 죽지 않아요. 아 뭐야? 괜히 괜히 썼잖아. 야 죽어봐 죽어봐 죽어봐. 한 명만 죽어봐. 아, 아 씨발 내가 죽으면 어떡해? 아 씨가 만해주지 말까? 아할수 있어요. 대체 뭐야? 으으으 잠깐만, 야야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지. 이건 못 살려가 아닌가?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<웃음> 전 나. 내 천원 나 아, 나이스. 나이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일곱 명. Beast 야, 죽어봐, 죽어봐, 죽어봐, 죽어봐, 죽어봐, 죽어봐. 죽어봐! 하면 안돼 그게 근데 <웃음> 어 오!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잠깐만 11명 아니야 10명이야? 왜왜 왜 10명이야? 11명 아니야? 나까 라인 살렸잖아 뭐지? 여러분 11명이거든요. 아무튼 1 0명이거든요 아무튼 10명임. 그럼 진짜 그럼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햄! 나이스. 자난냥 나이스. 자난냥 나이스. 수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아이카이 냥냥냥. 봐봐. 아, 조자리 형님이네? 탁탁탁탁 <웃음> 탁. 핫. 하트 하트 하트 하트라는 건가? 진짜 대부분이. 아... 아니, 뭐죠? 아니, 뭐죠? 타타타타타타타타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<웃음> 저기요 타타타타타요타타타타타타 예. 저기요. 예. 저기요. 재우야 뭐 해? 응? 어? 조자룡 혹시 네가 좋아하는 삼국지 캐릭터니? 응? 어? 네가 안만 조자룡 좋아해 봐자 조자룡처럼 안 된다. 알지? 응 어, 거기 이렇게 공다 써가면서 밀어야 되냐? 어. 하이. 저리 줘라. 싸 천호 꿀까? 장비, 관우, 뭐그 다음에는 유비냐 설마 삼국지에서 아는 게 꼴랑 그 4명? 설마? 설마 아니지? 설마? 재우야! 설마 그 4명이 다야? 아... 진짜 실망이다 <웃음> 아 <웃음> 이게 마지막이지 <웃음> 너 그지? 난, 난 재우 믿어 나는 재우가 진짜 삼국지에서 어? 이제 다람쥐야? 아 뭐야 다 떨어졌어? 아 뭐야 다 떨어졌어? 좀 실망이다